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 티아코 한손형 엔진 블로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한 손으로 해서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으로 작동이 되면서 바람을 불어내는 기계였는데 판매도 정말로 많이 되었고 후기도 정말로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좋은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괜찮은 제품인 게 증명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티아코라는 브랜드에서 이 제품을 능가하는 무지막지한 파워를 가진 제품이 또 출시가 됐다고 해서 제가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리고 직접 사용되는 모습도 한번 보여 봐 드릴까 하거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자하하 <웃음> 뭔가 로봇 카보로 배신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맨 국내 브랜드 티아코에서 출시된 배부식. 엔진블로어입니다 배부식 엔진블로어 저희가 송풍기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 영상을 보시면 송풍기에 관한 종류별 그리고 제품군마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배부식 엔진블로어가 작고하든 매고하든 장착을 해서 바람을 낼수 있는 기계 중에서 가장 센 바람을 낼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티아코라는 브랜드에서 오늘 이렇게 출시가 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한번 사용도 해보고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말씀을 이어 나가볼게요 일단은 이제 모델은 TC-8500A라는 모델이고요. 배부식 엔진 블로어 타입이고, 배기량이 65cc 정도, 풍속이 85제곱미터 퍼 세크고요. 풍량이 0.4 세제곱미터 퍼 세크, 무게는 또한 10kg 정도로 좀 가벼운 축에 속하죠. 배부식 엔진 블로어 치고는. 그리고 휘발류는 2.2L가 주입이 되고요.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일단은 제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휘발유랑 엔진오일이랑 25대1 비율로 희석을 시킬 수 있는 요 연료통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휘발유랑 투사이클 엔진오일을 25대1 비율로 희석을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주유구 표시가 있는 곳에 주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프라이머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를 한 4회에서 5회 정도 눌러주시면 여기에 지금 프라이머 펌프 속에 휘발유랑 엔진오일 25대1 비율로 섞여있는 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새기기 를 사셔서 시동을 거시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초크 밸브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클로즈 닫힌 쪽으로 내리시고 손잡이 부분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이제 요 동그라미가 전원이 꺼짐이고 여기 일자표시가 온이니까 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스로트를 당기시면 되는데 자자 자. 이렇게 지금 시동이 걸리려고 하는 소리가 나면은 이제 시동이 걸릴 준비가 됐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당겨 본들 시동이 안 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올렸던 초크밸브를 다시 위로 올립니다 오픈으로 그 다음에 시동을 남기면 자, 요렇게 하시면 시동이 걸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 제가 바로 여기 지금 낙엽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불어내보면서 제가 또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아니 지금 이렇게 제가 <웃음> 해봤는데요 지금 길이 전부 다 깨끗해졌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지금 배부식 엔진 블루어라는 이 제품군 자체가 무지무지한 바람의 세기와 양이 나가서 청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빗자루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손용 블루어로 청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라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진 방식이 이제 한 손으로 하는 타입 그리고 배부식 타입이 있는데 이두 가지 제품군의 스펙과 이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제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이번에는 자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티아코 한 손형 엔진 블로우 인데요 요 제품으로 여기를 한번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바로 배부식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비교가 확실히 될 거거든요 자, 자 일단 한 손형 배부식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충 지금 한손용 배부식으로 불었을 때 모습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안으로 모아 가지고 똑같이 배부식으로도 한번 불어내 볼게요 자 갑니다 <웃음> 배부식을 보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 지금 한손용 엔진 블로우 분명히 가정용이나 이렇게 쓸때 충분한 스펙이긴 한데 이 배부식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붙>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보여 봐 드렸는데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죠? 저희가 이제 송풍기에 대해서 송풍기 편은 따로 여기 올려놨으니까 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더라도 도움이 될 건데 일단은 이 지금 티아코 한손 엔진 블로워 그리고 지금 오늘 보여드렸는 배부식 엔진 블로워까지 둘다 진짜 바람의 양이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낙엽 청소라든가 제설 작업할 때 용이한데 한손용 블로워를 쓰시는 분들이 부피 때문에 한손용 블로워를 쓰셨던 분들 도 계시겠지만 가격대가 이제 한손형과 배부식의 차이가 원래는 계속 컸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출시된 티아코 배부식 엔진 블로어 같은 경우 지금 10만원 후반대로 출시가 됐습니다. 10만원 후반대로. 진짜 가격이 오, 너무 메리트 있게 출시가 됐어요. 그 무게도 정말 가벼워졌거든요. 보통 배부식 엔진 블로어를 쓰시는 분들의 자기 그 제품의 스펙을 보시면 10kg가 넘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9.9kg 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매서 작업을 해보더라도 정말 가볍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지금 이렇게 낙엽을 청소해야 될게 많아서 엔진 송풍기 엔진 블로우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배부식 엔진 블로우의 이 스펙과 성능이 이 정도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엔진 블로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렸는데 티아코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손형 엔진 블로우를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정말로 판매가 많이 되었는데 불량률이 한개가 나왔대요. 2 0 0 0개가팔렸 불량률이 한 개면은 진짜 불량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엔진 블로우를 한게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티아코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열대나 또사용해볼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 댓글창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티아코 지금 엔진 블로우 같은 경우는 뭐 한손형이든 배부식이든 어, 이행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엔진오일이랑 휘발유랑 섞어서 써야 될 텐데 그때는 꼭이 투사이클 엔진오일을 섞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사이클이랑 희석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여기 보시면 뭐 ET라고 적혀있던 이행정이라고 적혀있는 엔진오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희석을 시켜주시고요. 무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들어갑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실시간 생방송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공구 관련해서 뭐든지 좋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저랑 바로바로 바로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 엔진 블로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엔진 블로우를 사용하실 때몇 어 가지만 알아두시면 유용할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메이커랑 어 브랜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형이 있고 배부식이 있는데 둘다 작동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놓으시면 좋을 거고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다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보관을 하면 이상적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배부식이든 한 손형이든 엔진 블로우 같은 경우는 25대 1, 그러니까 휘발유가 25 엔진 오일이 1요 비율로 섞여서 엔진으로 들어가서 작동이 되어지는 방식인데 요 제품을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 때문이 아니라 엔진 오일이 굳으면서 시동이 잘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용을 다 하고 나서 한동안 보관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안에 있는 휘발유랑 엔진 오일 섞는 거를 다 비워내주시고요. 다 비워내주신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저절로 꺼질 때까지 놔둔 다음에 보관하시는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더라도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기계를 아무리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거, 좋은 브랜드 걸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냥 이렇게 한 10초 정도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동을 걸었다가 끄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행위만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시기가 그 전에 사용하는 시기부터 어느 정도 세 달, 네 달이 넘어간다면 휘발유를 새로 사서 그 휘발유를 넣어줘야지만 기계에 무리 없이 작동이 잘 되거든요. 작년에 쓰다 남은 휘발유가 휘발성이 날아가게 된 상태에서 넣고 시동을 걸게 되면은 제품에도 무리가 가고 시동도 잘안 걸리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꼭 만약에 지금 사용하려는 텀이 길어졌다면 새로운 휘발유를 사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든 엔진 블로우에는 이제 초크밸브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사이클이고 이 시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잘 걸려주게 하기 위해서 초크밸브가 있습니다. 뭐 올리든 배부식 같은 경우는 내리든 이제 다치는 경우로 바꾸고 나서 한두번 당긴 다음에 시동이 걸리려고 하면은 다시 초크밸브를 원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열어줘야 되는데 다쳤는 상태에서 계속 당기면 로킹 현상이나 오일이 점압 플러그에 묻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꼭 처음 시동 걸 때는 초크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한두 번, 세번 땡기고 시동이 걸리려고 하면은 다시 초크밸브를 열어서 시동을 걸어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엔진 블로우를 쓰시는데 무리 없이 잘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항상 또 안전 작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